안녕하세요 T1의 페이커입니다. 어, 4연승을 했다는 게 정말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2, 승까지 해가지고 좀 만족스럽습니다. 음 일단 뭐 항상 처음에는 대진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연패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대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팀원들도 초반부터 잘해줘가지고 어, 많이 이길 수 있을 것, 있는 것 같습니다. 음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메타 분석도 잘 하고 어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연승하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좀 이제 강팀들과 많이 경기하면서 기세도 좀 많이 꺾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세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음 오늘 뭐 경기를 승리하긴 했어도 그래도 좀 어 많이 혼내주지 못 못한 것돼 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. 음 그냥 좀 암묵적으로 했습니다. 음 감사합니다. 뭐그 동안에 마음의 변화는 크게 없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좋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던 것 뿐이지 크게 심경의 변화 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음 항상 좀 열심히 노력하고. 어 꾸준히 기본기 위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음뭐 이제 게임에서 좀 하다 보면 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. 일단 뭐 신인이긴 해도 좀 스타일이 예전에 좀 우직한 탑 라이너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. 음뭐 듀크 형이나 약간 좀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좀 성격도 되게 좀 타격감이 있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음 정말 많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몇번 정도나? 두번 정도 일단 뭐 최대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 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결승전이나 나중에 이드컵에서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게 연구하는 게 목표입니다. 그쵸 이제 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과정에 신경 쓰는 게 신경 쓰는 게 작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음 항상 좀 와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와주시니까 현장에서 경기하는 분위기도 또 그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항상 또 유니폼 입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음, 이번에는 꼭 혼내주겠습니다. 네, 어, 이번 시즌 자연생 중인데 그래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앞으로 연승 많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